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교통사고 입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예전에는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입원을 2주, 3주 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렇게 해도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뭐라고 못하고 나라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2주, 3주 쉬다가 퇴원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외래에서 치료받고 어, 기간의 제한 없이 나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치료받을 수가 있었죠 그럼 교통사고는 왜 이렇게 입원을 하기도 하고 외래에서 치료받기도 하냐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심하게 겪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후에 통증을 느껴지 못한 분들은 아, 교통사고 정말 그거 나이로 환자들 아니냐 안 아픈데 괜히 들어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의학적으로 그렇지 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그 통증이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통증이 실제로 많이 아픕니다 충격이 세지 않아도 어디 이렇게 심하게 부러지지 않아도 많이 아픈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픈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은 당일날 바로 입원할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서도 입원할 수 있고 심하면은 일주일 지나서도 아우 나 아픈데 아뭐 그냥 입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입원할게 그러고선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경리해도뭐 그러니까 뭐 거의 접촉사고도 살짝 스칠 정도만 나도 입원했고요. 이렇게 경면 환자도 뭐 2주, 3주 계속 입원했었죠. 어, 또 재밌는 것이 있는데 의원에는 그 다인실, 그러니까 뭐 3인실, 5인실, 뭐 6인실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아서 1인시만 있는 그런 병원, 의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특정 의원에 내가 입원하겠다고 하면 1인실 비용도 다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지급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재밌는 것이 외래통원 치료를 무제한으로 해준다는 거였는데요. 우린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많은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어떻게 이걸 무제한으로 해주냐. 실제로 몇년 동안, 뭐 3년, 5년 동안 물리치료를 거의 매일 가서 치료받은 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최근에 좀 바뀌고 있고요. 좀 강력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롱 입원 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입원을 굉장히 이렇게 잘 못하게끔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딱 명문화된 건 아니지만, 사고 비유,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입원을 이렇게 딴지 거는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좀 생겼습니다. 입원 기간에 대한 제한은 굉장히 강력하게 생겨서요 사고 난 날로부터 7일 이상 입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고 난 날로부터 7일 초과가 입원하기 좀 어렵습니다 외래 통원도 제한이 좀 생겼고요 어, 염좌 진단만 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계속 치료 받았는데 최근에는 4주까지만 통원치료 물리치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치료 받으려면 계속 진단서 소견서 같은 거를 계속 끊어서 제출을 해야만 해준다는 것인데 병원에서도 소견서를 무작정 계속 끊어 줄 수는 없는 것이 나라에서 그리고 보험사에서 다 이렇게 합의해서 못하게 한 것을 병원에서 책임지고 계속 소견서를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외래통원 치료가 제한이 딱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내용이 또 있는데 과도하게 치료 받으면 나중에 환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고가 경미한데 이런 치료 받고 저런 치료 받고 뭐 이런거 다 받아서 비용이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사에서 얘기해서 그 비용을 다시 돌려받겠다 그리고 일부 그런 내용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어느정도 인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의 변화는 대략 보시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치료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입원금지 특히 장기 입원 근절 나이렁 입원 근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고가의 검사를 금지시키고 상급병실 이용도 금지시키겠다 이게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선병원에서 몸으로 느끼는 트렌드 어떤 정책의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은 병원에서 모아 가지고 특히 교통사고를 많이 입원시키는 병원들에서 그 내용을 모아서 그 어떤 공통적인 그런 통계를 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치고 나서 3일 이내에 입원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3일이 지나서 입원하면 뭐 입원은 가능한데 나중에 그 병원에서 입원비를 청구했을 때 나라에서 그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3일이 지난 환자는 입원을 안 시키겠죠 3일 이내에 가서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가 진짜 크게 나서 너무 아픈데 일 때문에 도저히 입원할 확률이 입원할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입원을 꼭 해야 될거 같은데 그러면 최대한 땡겨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만에 가셔야지 4일 넘어서 가시면 입원 자체가 어렵고요 어,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도 7일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입원한 시점부터 7일이 아니고요 다친 날로부터 시점입니다 만약에 그 다치고 나서 3일 지나서 갔다 그러면은 입원을 한 4일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퇴원할 때 만약에 7일이 넘어갔다 입번기간은 5일까지밖에 인정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일까지 다치고 나서 7일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모은 저, 그 자료들이 조금 중구난방한 것이 이쪽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 병원에서 저렇게 하고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의 차이가 있고 7일째 인정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도 있고 3일까지 입원해야 된다 그런 문제도 있고 4일까지 입원하면 괜찮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게 엄격해진 건 맞고요 과거에는 2주, 3주, 뭐 4주 이렇게 입원했었는데 지금은 딱 일주일만 거의 입원이 되는 걸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정형화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입원치료가 이렇게 빡빡하게 변한 거를 좀 인지하시고 만약에 어 내가 입원 치료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서둘러야 될것 같고요 예전에는 입원 치료를 뭐 오래 해 가지고 상대방 보험사에 이렇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상대방 사고 낸 사람한테 부담을 지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정책이 좀 바뀌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기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불편하고 보니 좀 힘들더라도 피해를 당했어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교통사고에 관해서 영상을 몇개더 올릴 예정인데요 좀더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실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번에 관한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베사 였습니다